서울을 옮긴다고 난리친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스물 대씩이나 부동산법을 고치는 자들이 도대체 이 자들 말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판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좌파정권, 이재명과 거기에 빌붙은 일당들, 좌파 언론들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표면을 보면서 그 이면에 깊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실용적 행정능력이 제로인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술 더던 집단도 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민주당과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밀하게는 이것으로 돈봉투에 파묻힌 민주당의 파산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인지 지금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고 분위기를 띄우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서 첫째,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웬일입니까?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발끈하고 나섰는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뷰 다음 날인 20일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일이라며 부용치회라는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까지 사용해가면서 유리없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던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과거에 중국을 높은 산봉으로 에해 우리 대한민국을 작은 산봉으로 비유한 것이 생각이라도 났던 것인지 작은 언덕도 안되는 주제에 어딜 감히 중화대국 황제의 나라에 토를 따는 거냐 이런 오만한 자세로 친강 중국외교부장은 한 포럼에 참석 한 자리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 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협박을 늘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번에는 과거 문재인 시절과는 그 대응의 수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상대국 정상에게 이따위 용어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중국의 티베트나 신장위구르족 인권까지 들먹이면서 국제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해온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국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까지 아픈 것을 찝어서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외교부도 차마 일이 커질까 봐 거기까지는 안간 듯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분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처럼 국제사회가 영납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하겠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단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와 푸틴의 최측근인 매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 할 것이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 개입으로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면서 북한의 최신 무기를 제공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이같은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버액션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가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할말을 해버리는 윤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 정부가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혹시나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동안 문재인 하던 짓을 하도 많이 봐와서 그래서 그런지 강대국에 대해서는 저 자세가 익숙하지 되드는 듯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왠지 낯설은 느낌이 드는 것은 혹시 저뿐 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강된 중국과 러시아 보다 한술 더뜬 종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떡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되는 자들 국민에게 땅을 보여주면서 색깔을 보라면서 놀아지 않냐고 그러니 이것이 된장이라고 알려주는데 익숙해온 자들이 이번 일로 또분탕질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 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살하려고 해오던 자들인지 지금부터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도 구독자가 아니신 채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올바른 팩트와 정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실책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처리하라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첫째 한국이 실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한다면 그 파장과 충격 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에 있는 한국의 기업 들에 대한 사실상의 폐업신고가 될수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 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며 넷째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한중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사드사태 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좌파들과 개딸들은 이재명의 말이라 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가 과거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받아본 우리나라의 피해를 익히 알고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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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인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싶어도 이들은 조금만 복잡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도 못합니다 그들은 선동에만 익숙하고 돈봉투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남 비방하는 데만 도같은 자들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배부르면 끝뿐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이 배고를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좌파운동하느라 두남푼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위장시민단체에 붙어먹거나 정치판 선거판을 쫓아다니면서 빌부터 살았던 자들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실용적 행정능력이 제로인 자들입니다. 오직 그들이 할줄 아는 것이라곤 그럴싸한 감상적인 문구로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능력 그것뿐인 자들입니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서울을 옮긴다고 난리친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스물댓 번씩이나 부동산법을 고치는 자들이 도대체 이자들 말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판입니다. 가만히 두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저절로 제대로 굴러갈텐데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부동산 관련법을 누더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왜곡 이 일어나고 허점이 생기면서 오늘날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싹튼 계기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 사기꾼들과 결탁해서 서민들 등친자들이 모두 민주당 사람들인 것이 최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늘리면 노동자도 잘 산다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저녁 이 있는 삶이 된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무계산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앞을 내다보는 치밀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들이 그 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형편이고 뭐고 평등경제다 뭐다 해서 밀어붙이면서 경제를 아작을 내놓은 자들입니다 국가재정을 물수듯 써버려서 국가 부채가 초고속으로 늘어나게 한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어거지를 썼던 자들 그래서 그 결과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눈뜨고 보게 한 자들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공사장에 들어 놓워서그 돈으로 국민들 나눠주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대가리 속에 도대체 무슨 정책이 있으며 계획이 있으며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선 처먹고 죽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온갖 선심정책으로 나라의 곡간을 깨끗이 비워버립니다 윤 대통령이 마치 무슨 큰 외교적 실책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당을 동원하고 좌파 언론을 동원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때마침 돈봉투 사건으로 당 전체가 와해 지경에 처해 있던 참에 호재를 만났다면서 이번에 돈봉투 사건을 외교 문제 공격으로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전 국민을 다 속일 순 없으니 좌파들 30%와 아리까리한 중도파들 상당수를 속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밤낮으로 떠드면 먹힐 놈은 먹히고 세뇌될 놈은 세뇌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 혹시 여러분도 이 발언들이 우리나라에 손해를 줄수 있는 큰 실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느낌을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인터뷰 발언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수로 그런 발언을 내뱉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비서관이 써주는 a4용진에 읽는 문모씨와는 판약이 다른 분 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매우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단언 드릴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윤 대통령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 바로 그 발언 이 발언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발언만 부각돼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윤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워딩이며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한 복선을 깔아둔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이 발언을 하자마자 김치환의 시사이다에서는 이것은 윤 대통령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복선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민노총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세력들을 잡아들이는 일련의 간첩소탕작전이 시작되었던것 아니겠습니까 노사법치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 후에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민노총의 실체를 밝혀내고 회계정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불법행위에 물든 민노총 건설사에 대한 온갖 갑질을 다하는 민노총 바로잡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수많은 발언들은 상당부분 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쓰고 고치고 다듬어서 직접 만들어내고 실제로 언론에 발표할 문구조차 도 직접 자꾸 수정을 하면서 지침을 내릴 정도로 정교한 일처리 지시를 내리는 분이 윤 대통령이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일에 된 장악력을 가진 분이 박정희 대통령 일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극적 발언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요한 협상을 염두에 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 불이익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과 미국 의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북한의 핵도발 위협의 측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핵위협으로 망가지는 것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 무섭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이 나라가 북한의 핵위협 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일입니까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자는 진정한 리더가 아닐 것입니다 더 크고 절대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십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할수 있는 자그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핀란드는 75년 스웨덴은 200여 년간 이어온 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생조약기구 나토가입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신냉전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고립주의적 국가관으로는 국가의 전망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시대라는 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침략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그합이 공격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세계의 가장 큰 적으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남한과 자유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잘못된 야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두 거대한 불구덩이와 북한이라는 골칫덩이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더큰 군사적 역할을 달라고 말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핵이 없는 군사력의 순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큰 협박을 받고 있는지 강력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편에서 동맹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접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을 유도해서 미국의 대한국안보 그 안보를 한 단계 격상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명분 그 명분을 윤 대통령은 영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일이 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는이 핵에는 핵이라고 핵 앞에서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천기누설이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국이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혈맹임을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미국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아울러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제10조는 NPT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조항으로서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나 국가 이익이 위태로울 경우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조항에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미국의 동맹인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도발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요즘 시각입니다.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수개월 또는 1, 2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그 위험은 우리와 최단거리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정세에 편승해서 그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조하게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재명하고 생각하는 스케일 깊이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치현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